아 뒤에 와서 보니까 또 약간 제비추리가 또 이렇게 멋있게 있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약간 소프트하게 칠 거고요 너무 강하게 막 하얗게 치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초보 명사분들은 자르기 어려우면 12mm도 갖다가 미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쪽 뒷라인을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뒤쪽 라인하고 이 상고형 라인을 정리하실 때이 뒷머리 라인 아까 제가 이렇게 타원으로 살짝 굴려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들어주시고 지금 이 부분은 많이 안 자를 거예요. 밑에 라인만 정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에 라인을 살살 정리해 주시고 너무 바싹 치시면 아마 또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구도를 잘 잡고 라인 이렇게 좀 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상고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윗부분 남아있는 머리를 한번 볼까요? 자 그죠? 약간 투블럭으로 살짝 돼있죠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딱 들어서 한 번만 더 위쪽 라인을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말라있으면 그러면 물을 한번 싹 뿌리세요. 위에 부분을 그 속에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잘 생각하시고 그 부분하고 살짝 해서 이렇게만 잘라주세요. 그러면 연결이 딱될 거예요 이렇게 살짝 아, 머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밑에 라인과 윗라인을 잘 정리하셔서 라인 잡으시면 상고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위에 떠 있는 머리 자 위에 머리도 한한번더 빼셔서 윗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과 가위를 이용해서 이 지금 여기 층나 있는 머리죠 일자부터 떨어져 있는 머리 이 머리 그거를 정확하게 층을 내서 살살 많이 올리지 말고 살짝만 끝에만 살살 쳐주셔도 이게 라인이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빵빵빵빵 쳐주세요 어떻게요? 빵빵빵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에 머리만 살살 쳐주시면 어차피 윗머리 많이 안 자르신다는 고객님이니까 약간 이렇게 끝에만 쳐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앞에 부분 앞부분을 또 한번 뒷머리랑 이제 연결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여기 윗라인을 관자놀이 위쪽을 해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들어서 주시고 지금 이, 머리, 이 머리를 이머리 살짝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귀는 보여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를 자르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세요. 이렇게 살살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물 한번 뿌려주시고 바로 머리를 끝에를 살짝 층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앞머리랑 같이 연결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앞머리는 손으로 잡으셔서 살짝 끝에만 이렇게 살짝 끝에만 쳐주세요. 지금 우리 손님은 머리를 길르는 쪽에서 나오는 스타일이 돼야 되니까 너무 많이 빡빡 쳐놓으면 큰일 나죠. 많이 길렀는데. 네, 그리고서 이따가 정리는 또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위의 머리랑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위쪽은 살짝 들어서 한 번씩만 끝쪽만 탁탁 쳐주시면 돼요.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숱 안쳐도 가볍죠 이게 숱 치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이 머리는 반꽃술이 있으셔가지고 위에가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탁탁탁 날라다니는 머리들이 있는 건 수술 쳐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수술 안치고 끝에 라인만 딱 잡아서 끝에 라인만 살짝 이렇게 쳐주세요 무겁지 않게 연결을 또한번 해주시고 끝에를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계속 들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잡고 한번씩 끝에 이렇게 뚜루룩 잘라 주시고 끝도 한번 뚜루룩 잘라 주시고 제 영상 중에 투블럭 영상은 많지 않은데 오늘 또 나름대로 보여드리네요 투블럭은 워낙 다들 잘 자르셔서 이렇게 끝에 좀 쳐주시면 지금 이렇게 라인 구도가 잡히죠 가볍고 그래서 깔끔하게 일단은 라인이 잡힌거죠 자 보실까요 이렇게 잡혔죠 이렇게 깔끔하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뒷머리 라인까지 정리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아 뒤에 와서 보니까 또 약간 제비추리가 또 이렇게 멋있게 있네 이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윗머리 층을 이만큼 잘라 주실 거예요 지금 이만큼 잘라 드려야 돼요 이만큼 잘라 드려야 가이드라인 옆에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 부분 뒷부분은요. 편하게 그냥 가이드라인 양쪽 옆에만 생각하시고 이 가운데를요. 한번만 이렇게, 이렇게 뚝 80도로 들어서 그냥 밀어주세요. 이렇게. 위로 말고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한 번씩만 이렇게 들어서 80도로 들어서 뚝뚝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잘라도 되지만 중간부터. 이렇게 중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렇게 층이 딱 이쁘게 예쁘, 지어지죠. 그리고 고개 숙여주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뒷머리는 12mm로 하게 되면 어 굉장히 좀 머리가 빨리 자랄 수 있어요 손님 입장에서 그래서 손님들한테 설득을 하셔 가지고 약간 9mm로 밑에 라인은 조금 더 쳐주시는 거예요 소프트 소프트 투블럭이긴 한데 너무 밑에 뒷머리가 빨리 자란다는 그게 있어서 어그 부분은 9mm로 잘라주시면 우리 손님들한테 칭찬 받아요 깔끔하다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약간 끝에 남아 있는 거칠어 거친 머리들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얼추 깔끔한 투블럭 상구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라인도 살살 정리해주시고 가이드 라인 잘 잡으시고요. 위에 층 살짝 정리해주시고. 밑에 머리는 9mm. 9mm가 없는 분은 빗과 클리퍼로 이용해서 머리 잘라주셔야 됩니다. 머리카락을. 그래서 9mm로 살살 이렇게 밀어주시고. 아, 그리고 제 클리퍼는 그 탭을 안낀 상태면은 네, 1mm. 그리고 탭을 끼면 3mm 짜를 끼면은 4mm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머리를 좀 약간 자연스럽게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 클리퍼는 어 그냥 이렇게 1.0 1.0 이라고 표시돼있죠 이렇게 돼있어요 음 그래서 어 미리수 정확하게 하시려면 어 제가 제거 보시면은 1mm로 자르고 있는 것도 있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뒷라인하고 해서 아주 상고형이 깔끔하게 나왔어요 뒷머리까지 다 이렇게 잘 나왔네요 오늘 잘 배우셨나요? 제가 오늘 오른쪽을 오른쪽 머리를 잘라드리다가 갑자기 문득 우리 저기 초보 명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어 이렇게 또 한번 영상 한번 켰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초보 명사 화이팅. 은하나 화이팅. 어, 화이팅. 블랙 키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